반갑습니다 피터쌤 입니다 이번 레슨은 샤이닝 자우림이 부르고요 작곡은 김유나가 있어요 이 노래 한번 볼게요 C 오도권에서 어, 한번 내려갑니다 또 한번 내려가고요또 한번 내려가고 한번 더 내려갑니다 네번 내려가면 A flat 음이 나오죠 이 A flat 음에서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검은 건물 건반이 많아요. 개. 플가 필요합니다. 이 노래의 주사음은 주삼화음을 보면 A 플랫 1도, 4도인 D 플랫, 5도인 E 플랫. 그리고 부사음 보면은 2도 화음인 B 플랫 마이너, 3도 화음인 C 마이너, 그다음에 6도 화음인 F 마이너.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노래는 A 장조이기도 하지만 어, A 장조, A 플랫 장조의 나란한 조인 F 단조이기도 해요. 네,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아, 일단 한번 두 번째 단까지만 한번 볼게요. 코드는 한 마디에 두 개씩 나옵니다. A 플랫, E 플랫. f 마이너 c 마이너 d 플랫 a 플랫 b 플랫 마이너 e 플랫 되게 복잡해 보여요. 어,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많이 아는 코드예요. C 장조를 기준으로 봤을 땐 1도 5도 6도 함도가 나온다라는 것만 빼고 캐논과 비슷한 캐논 변주곡 아시죠? 그런 비슷한 건데 이제 이게 조성이 바뀌어서 매우 복잡해 보이는 것입니다. 바뀌어서가 아니고 달라서라고 해야겠네요. 네, 이거를 음 뭐랄까요? 4비트로 잔잔하게 치는 것도 괜찮은데 첫 소절은 2분음표 즉 마디에 한번한 번씩 한번 치는 반주도 굉장히 유효할 것 같습니다. 노래 는 이렇습니다. 지금이 아닌 언젠가 여기가 아닌 어딘가 나를 받아줄 그곳이 있을까 이게 한번더 반복이 됩니다 가난한 나의 영혼을 숨기려 하지 않아도 나를 안아줄 사람이 있을까 근데 첫 번째 단에서는요 마지막 마디 보시면 그곳이 있을까 이렇게 5도가 나와요 근데 두 번째 단에서는 그곳이 있을까 C7이 나옵니다 C7 이게 왜 나왔냐면 A 장조의 나란한 조인 F단조의 오도 화음을 빌려왔어요 그래야 다음 단에 F단조의 1도 화음인 f 마이너로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그곳이 있을까? 이것과 사람이 있을까? 예, 다르죠? 뭔가 단조가 되는 느낌이 나죠? 자, 다음 세 번째 단은 이렇습니다 f f m 이너 C m 이너 그리고 이 곡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D 플랫, E 플랫, m 마, 네. F 마이너, m i 박자 r C minor. C m i m i n m i n C m C 로가는데 베이스가 한번 D 플랫으로 갔다가 스 i 내려가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 두 단, 앞에 두 마디, 세 마디 첫째 박 까지는 코드가 계속 똑같아요 일단 노래를 볼게요 목마른 가슴 위로 태양은 다 오르네 내게 도 날개가 있어 날아갈 수 있을까 별이 늘 저처럼 나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서있네 이 가슴속의 폭풍은 언제 흠주려나 바람 부는 세상에 나 홀로 서있네 네, 가사가 좀 슬프기도 하고 뭔가 철학적인 것 같기도 하고 어, 사랑 노래는 아닌 것 같고요 좀 뭐랄까 존재론적인 고민을 하는 그런 인간의 기원적인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외로움 뭐 공허함이랄까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음악은 그렇습니다 어, 굉장히 구슬프기도 해요 첫 번째 두 단만 뭔가 장조 느낌 났지만 어, 그 다음은 계속 단조예요 네. 구슬픕니다 네 코드 진행은 이래요. F 마이너 이게 이제 F 단조로 전조가 된 거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도 화음인 C 마이너. 제 화성 단음계에서는 화성 단음계에서는 어 보통 이제 그 장화음으로 변하잖아요. 근데 네, 이 곡에서는 자연 단음계 느낌. 그러면 A 플랫 장조라고 계속 봐야겠어요. 네, 이랬다 저랬다해서 죄송합니다. c 마이너 나오고요 그럼 이걸 6도라고 봐야겠네요 F마이너는 6도예요 6도, 3도 그 다음에 4, 5, 6 4, 5, 1 해야 좀 시원한데 6으로 갑니다 위종지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2도 여기서는 다시 이제 장조의 느낌이 나는데요 여기서 다시 차용함 C를 빌려옴으로써 다시 산조의 느낌으로 돌아갑니다. 6도, 3도, 4, 5, 다시 6도, 2도가 나왔다가요. 여기는 아예 그냥 단조로 가네요. 느낌이 6도가 나오고 베이스는 a 플렛로 썼어요. 그 다음에 2도, 베이스는 d 플렛로 썼고요. C, 이렇습니다. 마지막은 바람 부는 세상에 나 홀로 서 있네 아예 6도인 어, F마이너로 끝을 맺습니다 1절은 그렇게 맺어요 어, 그런데 이 간주가 한번 나와요 그리고 2절은 가사도또 다릅니다 그리고 후렴이 다시 나오고 음, 첫 소절이 한번 반복되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원곡을 들어보시면 이렇게 끝납니다. 지금이 아닌 언젠가 여기가 아닌 어딘가 나를 받아줄 그곳이 있을까 하고 일도를 안 쳐요. 일도를 안 쳐요. 그곳이 있을까? 있을까? 하고 그냥 끝나요. 반주가 없이 역시 그것도 음.. 일도로 뭔가 장조로 끝을 맺기가 싫어서 그런 걸까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주법은 앞에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이분은 표예요 이렇게 치면 좋을 것 같고요 목마른 가슴 위로 즉세 번째 땀부터는 4비트 반주 평범한 반주 그렇게 안하면 요거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목마른 가슴 위로 태양 다 오르네 악기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4개씩 네 아슴 위로 태양은 다 오르네 내게도 날개가 있어 날아갈 수 있을까 별이 내리는 하늘이 이런 아르페이지도 괜찮겠네요 나와 꽃처럼 나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서있네 이 가슴 속의 폭풍은 안 어울려요 내게 이 목의 폭풍은 언제 멎으려나 바람 부는 세상에 나 홀로 서있네 자우림의 샤이닝 함께 보셨고요. 다음 레슨 때 다음 다른 곡으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